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 꿈입니다 은화 벌어도 벌어도 부족하죠 이번 영상은 부족한 은화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출발합니다 은화를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귀에 딱지가 내리게 들은 월드경영이 있죠 근데 이건 너무 많이 알고 영지를 6렙까지 달성해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패스 물론 월드경영이 절대 은화를 못번다거나 설명하기가 귀찮아서 패스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전리품 획득 확률 상승지역에 가셔가지고 열심히 꾸준히 모으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티끌 모아봐야 티끌입니다.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사냥을 하다가 심연템을 덥석 먹어서 경매장에 파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안 나오기 때문에 돌아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전투력 7000 내외를 기준으로 핫타임 때 용맹의 땅을 돌아서 은화를 수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원 3을 기준으로 1시간당 약 6천만에서 7천만 정도의 은화를 땡길 수 있죠. 물론 용맹의 증표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증표는 핫타임이 아닐 때 이벤트, 일일 퀘스트 등을 통해서 모아두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랬다가 핫타임 때한 번에 터트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용맹의 땅은 반드시 5인 풀파티로 가세요.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여기에 정확하게 써있죠. 한 명의 동료가 척 제압 시 모든 동료가 보상을 획득합니다. 라고 말이죠. 용맹의 땅은 다른 사람이 잡은 몹의 경험치와 아이템을 파티가 똑같이 분배받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용맹의 증표 100개 정도만 모아도 순식간에 3억에서 4억 정도는 땡길 수 있죠. 용맹의 땅은 꼭 핫타임 때 가세요. 초보분들이 핫타임에 하면 좋은 거 1순위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느 정도 블랙펄은 있는데 은화가 없다. 또는 용맹의 증표가 없을 때 급하게 용맹의 증표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상점에 보시면 이 용맹의 증표가 있습니다. 용맹의 증표를 이렇게 누르시면 샤카투의 용맹이라는 패키지를 파는데 이 친구가 100 블랙펄이거든요. 근데 용맹의 증표를 20개를 줍니다. 용맹의 증표 20개면 고원 3을 한번할수 있는데 그러면 하타임 기준으로 한 6천에서 7천만 은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하면 백블랙펄로 6천은화랑 바꾸는게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시간은 1시간정도 투자되긴 합니다만 상당히 괜찮은 효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의 공략들에서는 이 황금창고 입장권이라는 아이템을 사가지고 은화랑 바꾸는게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황금창고 입장권 같은 경우는 75펄에 780만은화의 가치가 있습니다. 75펄에 780만, 100펄에 6천만 여러분은 어떤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대사막입니다. 아니 사막 너무 어렵지 않냐? 아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몸만 잡으면 돼요. 복잡하게 돌아다니는 게 귀찮으시면 그냥 한군데 짱박혀서 몸만 잡고 아이템만 감정해서 에다나 주화라는 걸 모아주세요. 그게 바로 답입니다. 아니 나는 전투력도 낮은데 어떻게 사막에 갈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막은 오히려 용맹의 땅보다 전투력이 더 낮습니다. 대사막 입장 퀘스트를 진행하셨다면 매일 나눠주는 정제수 내다버리지 마시고 정 귀찮다면 모아서라도 한번 사냥해보세요 사막 매우 귀찮죠? 뭔가 지겹습니다 그럴땐 꾸스테레비의 라이브 방송을 추천합니다 뭐 어쨌든 사막같은 경우는 모일 리젠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발굴하고 이런식으로 원래 수동으로 진행을 해야되는 콘텐츠지만정 귀찮으시다면 한군데다가 이렇게 자동사냥을 눌러두고 절전모드를 해두셔도 관계없습니다 대사막에서는 20만원짜리 용돈 그리고 100만원짜리 용돈을 비롯해서 다량의 에다나 주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심히 에다나 주화를 모아서 이걸 어디에 사용하냐 이 에다나 주어라는 건 검은돌 신전이라는 곳에서 봉헌을 할수 있는데 봉헌 시한 개당 500만 은하의 가치가 있는 술잔을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습니다. 봉헌할 때 대략 21에서 22 에다나 은하 정도가 필요하니까 한 1만에서 2만 에다나 정도만 모아도 3억 정도는 쉽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은하를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